도라이몬 같은 거는. 나도 가득. 치우치우이 아니, 아니, 아니. 가 아, 딱 가면 분면 네. 아, 딱 가면 아, 면 아, 면 아, 딱 가면 돼. 이가가 그러 미안해? 미안해? 선 너무 짧아 어? 아, 손바닥에 <웃음> <웃음> 못 준다 는거 표정으로 하는 거죠? 어. 칼을 약간 뭐 이런다든지 이러진 않지? 어.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진 않잖아 <웃음> 음. 그냥 그러야 될거아 찍어 오셔? 짠! 네.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또 정면을 게요 <목소리> 이려 내려. 내려. 내려. 내려. 사진 찍어 찍어! 컷! 컷! 됐죠? 예, 네. <목소리> 네. 이쁜 건 CG로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oh. <웃음> 아 안나. 다려 가지고. 아, 이게 이게. 네. 네. 아, 주변 이제 데미지가 들 음, 음, 음. 뭐 하는 거야? 뭔봐 흔들희용해도 안 나고... 이게... 뭔데? 나비 품코 드라마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절같이 헐법움이 뭐야 대로반대 반대로... 반대로... 반대로... 반대로... 반 자. 로반로 <손으로> 잡아당기는 로 잡아당기는 <웃음> 여기 놓고 허리를 이렇 당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. 제압을 제압 당했습니다 이렇게? 음, 그리고 음, 뭐 음. 야, 괜찮아요 이 손은 그냥, 그냥 놓치고 음. 여기만꽉 잡았다 그리고 돌아가 이러면 편해지는 거 아니야? 어, 너무 편해 이거로 짐 썩어놓는 건가? 아! 이렇게. 아 이렇게. 한번 더! 예상 안 했다. 또안 했다. 아, 죄송합니다. 트라이너는 이렇게 앞에서만 줘야지. 강대한테 갔다가 못 봤다. 네, 좋습니다.